선생님, 저 타자 치는 법좀 알려주세요. 웬일이야? 얘가 나한테 가르쳐 달라는 것도 있네. 요즘 컴퓨터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저만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. 좋아, 좋아. 어떤 거 배울래? 영타? 한타? 둘 다? 아, 한글 타자요. 여기 자판을 봐봐.이건 두벌씩이라는 자판인데 세벌씩이라는 것도 있지만 잘안 쓰이니까 이 두벌씩만 알아도 돼.자음들은 왼쪽에 모음들은 오른쪽에 있어.그리고 얘네들은 쉬프트키랑 같이 누르면 돼.제가 아무거나 한번 쳐볼게요.어 내 이름 한번 쳐볼까? 뜨? 에? 응. 땡, 그, 우, 구, 땡구, 잘했어 땡구야. 이번엔 안녕하세요라고 써볼래? 음. 안녕 하 안녕 학여 기서 모음 을 눌러 봐. 아 새. 이 안녕 하생. <웃음> 요 안녕하세요. 좋아 다음은 감사합니다. 네감사 탑, 니, 다, 감사합니다. 음, 아주 잘하는데? 재미있어요. 컴퓨터로 타이핑할 땐 지금 배운 두 벌씩 자판만 알면 돼.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타이핑할 땐두 벌씩도 쓰이고 천지인이라는 것도 쓰여. 선생님이 그냥 시범 좀 보여 줄게. 학교라는 단어를 치려면 여기를 두번 누르고 작대기 점 기억. 근데 여기서 바로 또 기억을 누르면 키엑으로 변해. 이럴 땐 다시 돌아가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돼. 기억 점두 개, 그 다음에 작대기, 학교. 음, 이번엔 너와 나 라고 쳐볼게. 잘 봐봐. 너와 나 너와 나 대충 이해했어요. 세로로 된 작대기를 누르고 점을 누르면 아가 뜨고, 점을 먼저 누르고 세로 작대기를 누르면 어가 뜨는 거 맞죠? 어, 맞아. 저는 일단 두벌식 자판으로 연습해야겠어요. 제 전화기는 완전 구식이라서요. 음, 그래. 너꽤 금방 늘것 같더라. 저, 사실 지금도 굉장히 빨리 칠수 있는 표현 두개 있어요. 오, 그래? 너 방금 처음 배웠잖아. 와, 드디어 너의 숨은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 정말 기쁘구나. 뭔데?